안녕하세요 오늘은 롤링스카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모바일로만 있었는데 인텐도 나아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린이는 선물로 받았어요 꼭 비플스토프는 없어졌나? 알아 지겨 이게 보이조의 능력이 반아 어, 다시 구할까요안구할까요 그냥 다시 해보면 처음부터 원래 이거 모바일로는 100% 간단하게 뛸거든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안하하하하하하이하이하하네요 음, 이런, 이런 근데 하하가 엄청 어려운 하인데 엄청 하하하하하하하하하요 아직 잘 못해요 하지만하하하하하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 클리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깨면 되고요. 내일 사운거 아시아? 이 다음은 뭐 할까요? 제가 이거 어따 좀 이거 조금 올라가 환상 말고 좀 이런 거 겨울 크로스? 이게 너무 높은 거같지 이거는 겨울 어때 겨울? 겨울 아 겨울배 여기가 누 저가 무대가 너무 안정적해지고 음.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여기는 눈덩이로 갈게요. m u l t 다음은 음, 음, 뭐 할까요? 음, 환상해볼게요. 얘는 풍뎅이 어때? 음, 만약에 여기에 컨셉이 어울리지 않는 거면 풍뎅이로 무조건 가거든요. 이렇게 플로팅 모드가 가능하대요. 플로팅 무슨 뜻인지 알아요? 높이 뛰는 것 같던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30 플로 확률 난다고 돼 있어요. 플로팅 모드가. Gracias. 네. 잘해, 하자 이거 눈미가, 이거 어, 갑자기 나니까 너 눈미가 무 좋지. 그 다음에는. 잘해, 잘해, 그다 파란 색은 방열 찌개 거예요. 파란 색은 방염 물질이니까 짜부짜부짜부짜부. 이제 마지막 외국까 생각 좀 하고 계습니다그다음거방란틀 많이 어려운 거여서 조커... 조커 어때? 아, 근데 조커는 너무 깨기가 어렵잖아. 파란 티음악은 좋죠? 어쨌든... 지금 이거 깨국한데 뭐, 천천히 가자.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 아, 제 와. 이거 프로친 보드에요. 아, 어. 아, 진짜 어려워, 이거. 나. 어, 옆으로 왜 왔어? 무슨 먹으려고. 이거 얻으려고 하지 마. 아직 자신, 응. 자신, 아주 자신 응. 있는 것만 해. 안아 없어 이게 상당 부감으로. 상금 없어? 어, 아니 이게 상당 부감이야. 이겼다! 아니 너무 짧은 거였어 이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못 봤겠어요. 그럼 안녕. 안녕!